저번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키 크는 노하우를 설명해 달라는 댓글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어... 키가 크는 방법이라...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브이로그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큰 편이라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의식적으로 키가 더 자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가 어려서 키가 크고 싶어서 했던 방법들 중에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, 농구나 줄넘기 같이 이렇게 뛰는 것들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확인한 결과고요 제 친구들 중에 한165 정도 되는 친구가 있는데 농구를 진짜 좋아했어요 키가 작은데도 슬램덩크 송태섭처럼 진짜 농구를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농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중학교 내내, 고등학교 내내 축구는 거의 안 하고 농구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키가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걸 봤을 때 농구를 아무리 오래오래 한다고 해도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일단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농구를 한다고 해서 키가 많이 자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줄넘기도 마찬가지고요 줄넘기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서 뛰는 걸 하다보면 무릎 관절에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지 특별히 키가 커지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는 제가 확인한 적이 없어요 주변에 줄넘기 많이 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뭐 그렇게 키가 많이 큰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구나 줄넘기 같은 운동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키를 확실하게 크게 하는 운동은 아니다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리고 저는 농구를 안하고 거의 축구나 달리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달리기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한테 들은 어드바이스인데요 키가 좀 크고 싶다면 얕은 내리막을 달리는 운동을 많이 해라 얕은 내리막을 달리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평지를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이 많이 가서 성장판에 자극이 많이 간다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. 그 말을 듣고 달리기를 꽤 열심히 해본 편인데 제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된 거는 사실 농부라기보다는 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키 크는데 어드바이스 두 번째 잠을 진짜 많이 잤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잠을 굉장히 많이 잤고요 어려서는 정말 저녁 먹고 9시 정도면 잤던 거 같아요 그 꾸준히 6학년 때까지 이루어졌고요 늦잠도 많이 자고 낮잠도 자고 학교가서도 자고 아,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잘안 잤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책상과 한 몸이 되다시피 해서 자긴 했는데 잠을 정말 많이 잤습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기일 때도 중요하지만 키가 어느 정도 20대까지도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하려면 자면서 이렇게 자라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신일 줄 모르지만 저는 그 절벽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꿈 진짜 많이 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성장통으로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울 정도로 막 이렇게 다리를 막 주무르면서 못 자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이 꿨던 꿈이 떨어지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자키 크는 노하우 세 번째입니다 키크는 노하우 세번째는 기지개. 기지개를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켰어요.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. 수업시간에도 하고 자다 일어나서도 하고 그냥 몸이 찌뿌둥하면 하고 저는 이거 쭉 피면서 핑돌 때까지 막, 막 현기증 나서 앞에 눈 깜깜해질 때까지 이렇게 쭉 폈다가 다시 책상에 엎드려 쓰러지고 저 근데 이거 하다가 정말 책상에서 이렇게 픽하고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하진 마시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성장의 자극이 됐다고 생각해요 기지개를 진짜 진짜 많이 켰습니다 뭐 굳이 빈도수로 따지자면 적어도 5분, 10분에 한 번씩은 저는 기지개를 켰던 것 같아요 한번 제말 믿고 기지개를 평소에 켤수 있을 때마다 한번 켜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키 크는 노하우 네 번째입니다 이제 먹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편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영양 섭취가 아주 골고루 되진 못해서 키는 삐쩍 커버렸는데 살이 전혀 안 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<웃음> 체력 검사나 뭐 신체 검사 같은 거 하면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니까 영양실조 도장이 찍혀갖고 통지표를 갖다 줬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해 난얘 고기도 많이 먹이고 먹을 거못 먹는 집안도 아니었는데 얘가 영양실조래 영양실조 아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영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런 불쌍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<웃음> 괜찮았어요 건강 상태는 괜찮았는데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냥 몸무게 기준으로 영양실조가 나왔어요 먹는 거는 사실 뭐든 잘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키 뿐만 아니라 뭐 몸무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많이 먹었던 음식이 이것도 확인되진 않았어요 미신일지 몰라요 콩나물 많이 먹으면 키큰다 그러잖아요 콩나물처럼 근데 전 진짜 콩나물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로 된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콩나물국, 콩나물밥, 콩나물국밥, 그리고 콩나물 무침 콩나물이 들어간 식품들은 진짜 맛있게 잘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콩나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신 지금은 키가 크진 않죠 지금 여기서 더 크면 저는 큰일이에요 콩나물을 진짜 좋아했고요 물을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한가지 더 음식에 대해 추가하자면요 우유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유 많이 먹는다고 키가 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유를 꽤 꼬박꼬박 먹었어요 었 초등학생 때는 이제 우유급식이 나오니까 버리지 않고 대부분 먹긴 했는데 저는 중학교 들어서부터는 우유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먹어봤자 뭐 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흰 우유를 진짜 많이 안 먹었는데 우유와 상관없이 저는 키가 잘 자랐습니다 대신 우유를 잘 먹으면 뭔가 뼈는 튼튼해 지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유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고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것 같지는 않아요 우유가 이제 뭐해, 뭐 얘기해야 되냐 지금까지 키 크는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기지개 많이 하는 거 저는 이게 진짜 많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기지개 많이 하는거 그리고 내리막길 달리기 요 두가지는 제가 키 크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지개 많이 펴보세요 뭔가 몸이 쭉 늘어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많이 하라 그러고 요새 필라테스 같은거 뭐 요가 같은거 하면 허리가 쭉 펴져서 숨어있는 숨어 키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필라테스도 확실히 꾸준히 받다 보면 자세도 교정이 되고 허리도 펴지고 골반이 올바르게 되면 다리도 똑바로 돌아오니까 뭐 오다리였던 사람들은 다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좀 펴지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숨어있는 키들이 좀 발견이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필라테스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남자분들도 필라테스 하면 진짜 땀 쭉쭉 나면서 힘드시다고 하는데 한번 필라테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. 아닐 것 같습니다 키 크는 노하우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짧게 찍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애초부터 좀 키가 큰 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노하우들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키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경험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대신에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분들이나 키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하우를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제 20대 초반도 지나고 중반 이상인 분들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필라테스를 한번 운동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?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키가 작든 크든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컴플렉스가 되지 않기를 저는 꼭 바랄게요 키 크는 노하우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마치고요 다음에 또 무언가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. 다음 브이로그나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요.